성경을 질문 해요 그 전에 한참 동안 질문법이라고 가지고 노예마다 많게 질문을 이런 유의 질문을 하면 진짜 빛다나한적 있을 거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접근해서 하는 거죠 자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들고 기도하고 봉사 이런 거는 잘해 봤지만 성경구절에 대한 이해는 아가처럼말죠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생길까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질문들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 에 서공부하도록 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성교방, 다른 말로는 복무방, 소수.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 일장잘 배워놓으면, 어디서 딱 걸려야 하시는 거죠? 예. 더부터딱 걸려서, 더 이상, 탐, 가지 않고, 수고받고, 정신을 차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들이 요한복 일장일절을 일자,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예, 활용해서, 선거들을 비용시키고, 들 주장하는 요한봉일장의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두 가지 하고요. 다음에 원래 요한복일장에 뜻은 무슨 뜻인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의미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시간 같이 나눠합니다요한봉일장 일자 1절 를 읽으라고 하면 보통 사람 만화적이 있는다고. 무얘기 하게 있게다하면 하게 하게 하게 하 하게 게 하게 말 이들을 설명을 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했을 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교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 할수있 거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 성경이 하나, 둘, 둘, 둘, 한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이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데 이렇게 말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뭐 저한테 좀 상담 좀 해달라고 데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두번 정도는 목사님 같이 오고 세 번째는 목사 아버지니까 사모님과 그 여섯 분은 같이 갔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모님 이 제가 이제 설명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사모님 무슨 말씀 목사님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말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신천지 공부를 에서 지금 있지 공부를 하면 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여기 하나도 고 어? 보이는 하나님은 누가 있다 성경이다 <웃음> 이렇게 말성이 보이지 않는 여기 하나 좀설명해 해줘야 되겠매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이에을매기고기에썰매 닦고 모매기그 썰매기에 썰매기에 썰매기에 썰매기에 썰매기에 썰매기에 ちょ我と見よ 성경이 하나 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다. 반 생각들이 그릇에... 주시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7천2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박나리라. 뭐 이런 구절이그다음야고보서 4장 7절 6, 8절 구절 하나는 가까이 하라 그안 내게 강나하시니라 이런 구절입 이런 구절들로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방법 무엇인지 나아냅시다볼수 없는 하나님 인식이 되게 어? 이신체니이신체입다 어,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그역대시붙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 어떻게 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오오오 그래서 이제, 예, 요한복음 1장 절 2절 발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성경을 아는 거다 이렇게 인을 지켜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는 이제 구절들을 정절하게 생각해서는 그래서 자본, 19장 16장 구절,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획획지로 그걸로 인도하시는 이는 용관대그용화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겠겠냐 여기 하나님인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지금. 그래서 위의 주고 못 받다는 저희 배부를 것이 그 명만대고 오장육장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들 만나고 동의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럼 언제 만날 거다. 지 о 하나님하죠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 말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유도해서 네. 어디로 이제 네. 그래서 네. 센터로 이렇게, 이렇게 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내가 누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만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을 몰라. 그리고 누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진 나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사람 탈법, 사람, 살아야 사람, 만든 하나님. 살아에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 누구라고 그러죠? 우상 그래 나는 지금까지 집사대 되고, 안주집사야 되고, 장노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천국도 가고, 또 이따가 가면 복도 가고 싶었어. 근데 신천지들 만나서 난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나는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예배하고 산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산거에요 우상 숭배하고 산거에 우상을 숭배하면 추기 20장 3세 1기간 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람이에대까지 저주의 간다 자 나는 을 받으려고 나도 못받고 체중을 입 열심히 교회와 치척도 하고, 목사님, 도 예, 예. 양보도 사주기도 하고, 식사 대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건축업도 하기도 하고, 자랑업도 하기도 하고, 집에 주도하고, 감사하도 하고, s o m e 하나으로으아으일 절만 읽었습니다. 말씀이 성경이라고 해도 별 거부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바꿔서 계속 쭉 읽어보니까 이상해요. o l w a y s 말씀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s a i 읽어보고 예수님을 a 으 d I 어요어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신약성 교육은 지금 그리스라고 하죠. 옛날에 헬라로 헬라로 신학성교육 네, 기록이 있잖아요. 헬라로 교육의 기 헬라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나 하고, 이 세상이 참 좀... 이 세상이 시작이 있었어요. 성격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예, 하나님 말씀으로 <웃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데 어떤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2위 예,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잖아요 주, 크리스도, 그 다음에 참복자 어떤 것있습 말씀, 빛, 생명 여러가지 데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 말씀 이것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한 명칭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하신, 발설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 하나님이 발설하신 말씀을 또 나으면 네 가지가 나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령, 번명, 하나님의 법령으로서 말씀두 번째는 하나님 개인적 무라무라 성도들한테 미리 가르켜 놓으면 그래 두 가지 세 가지 가르쳐 놓은 거잖아요. 신천지가 어떻게 가르쳐 놓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성도에서 말한 말씀이란 것도 어떤 것이고 이세 가지를 쭉 배워 놓으면 성도들은 맞을까요그 맞을까요? 맞을까요? 이런 내용을 목회자들이 교회를 가르쳐 놓으면 신천지에서는 경계하고 목를하겠어요 잊어먹고. w <laughs> w